아이쿠 아이쿠 이쪽으로 오시고요 꼴이 <웃음>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꼴또 들어갑니다 아 요거 하나 둘셋 놓고 궁극기 하나 둘셋 빵야!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든든한 탱커 만목구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만목구리로 사용할 스킬은 얼음업니와 치진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진입 물건은 도움베리어, 골, 서포터, 에오스 비스켓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피가 플러스 천입니다. 물론 30레벨을 달성하시는 분들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상처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틴 아이템 상처약과 프로틴 쿠키 이 운동을 할때이 근육 펌핑을 할때 우리 인대가 다치는 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를 껴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걸을 넣어준과 동시에 몸을 대신 맞아주는 그런 우리 벌크업 프로틴 맘먹구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사,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쓰리전골은 아니지 아니 투정골은 아니에요. 아니 양부해. 아왜 그래요 진짜. 그러지마. 아니 망했잖아요 벌써 여기. 이거 어떻게 죽는다고, 이제! 아냐, 아니야, 아니야 자, 프로틴 먹었어요. 프로틴 먹었고요 자, 여기 얼음 던지고요. 자, 자, 싸워, 싸워, 싸우면 이겨! 아, 죽가 어이구, 어이구, 어떡하면, 어떡하면 좋을까! 아, 좋아요. 자, 자, 재밌다. 아, 죽가 아! 자, 얼음 언니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팀 버려. <웃음> 자, 자, 자, 자, 자. 자, 힐. 나이스. 아, 죽가 아이고, 빡치기! 아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나이스! 좋습니다. 우리 요시미스님 아주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얼어붙어라. 죽어 지진! 하나, 둘, 셋. 아이고! 죽어아안 죽어. 이때지 뭐야. 죽지 않아. 하나, 둘. 아이고, 피했네. 아 도망가겠습니다. 어 꼬랑지 살짝 흔들면서 여기다가 킬 쓰고 하나, 둘, 셋. 파. 기분이가 나쁘냐 아이고 기분이가 나빠서 어떡할까 <웃음> 아안 죽어 이때지 뭐야 <웃음> 절대 안 죽어 뭐야 <웃음> 아이고아이고 이쪽으로 오시고요 꼴이 <웃음>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꼴또 들어갑니다 아 요거 하나 둘셋 넣고 궁극기 하나 빵야 힐 쓰고 요거 하나 넣고 자 꼴도 넣고 <웃음> 아, 도망가고? 아이고, 죽어버렸네? 이거 어떻게 한번 죽을까? 프로틴도 많이 먹고, 펌핑도 많이 돼버렸다. 우리 앱소리, 일로와. 지금 누구 괴롭히는 거야? 이, 확, 진짜. 일로와. 일로와. <웃음> 와, 데미지 안 들어오는 거 봐. 와, 뭐야, 방금. 딜러 두 명이 다 때렸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와. 마인맨, 우리 마인맨이 어디 갈까? 마인맨, 한카리아스니? 어디 가십니까? 이거 헬프! 헬메이 헬메이 헬메헬메 죽어 아이고 아 좋아요 아 얼굴은 아주 좋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안죽어 아니 그렇게 뚜둔겨 마주성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진짜 어쩔 수 없거든? 아자 무시하고 내가 먹고 아이고 그거 내가 먹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아이고 그러면 될까? 그거 아니? 나도 홀쟁이야 <웃음> 아이고 우리 만보가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만보 죽겠는데그 맛있죠 아이고 이거 피해요 피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래도 우리 만먹구리 그래도 뱅글뱅글 돌려주면 되고요 살짝 피했다가 여기 안쪽으로 던져주고요 아이고 이것도 반대로 나가니까 진짜 또 던져줍니다. 괜찮아요. 어 죽을 것 같으면 힐 써주면 되지롱. <웃음> 어 살았다. 자 일단 먹었고요. 자 얼음 없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나 그냥 꼴 넣어버리고 어 만보야 나한테 들어오게. <웃음> 자 절대 죽지 않는 만보구리가 탄생할 거고요. 줄건 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먹이 뭐야? 잠만 보 그냥 죽는 거지 얼어 붙어 <웃음> 어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어디 가세요 <웃음> 죽강어 <웃음> 어, 이것이 바로 맘먹리입니다 여러분 셋 던지고 이거 먹고 또 피가 들어 난다 아 <웃음> 어, 좋아 어 이거 좋아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야 아이고 못 먹었네 괜찮아요 나 죽지 않거든 얼어붙어라 <웃음> 자 지진 배우고요 우리 잠만 보 친구 너네 집이 빡살이 났는데 아이고 <웃음> 어떡할래 어떡할래 상처 약을 씁니다 지진을 씁니다 아이고 괜찮아 방벽이 뚫려버리겠지 <웃음>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방어 잘하고 있다 <웃음>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아 너무 아깝다. 아, 이리로 왜 들어갔지? 일로 <웃음> 오시고 아 지금 너무 아픈데 이거? 근데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아 안돼 도망가 아 살았다 와 이제 2레벨 갖고 잘 버티 이 정도 버티는 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아잘 나름 잘 크고 있어 괜찮아 지금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 우리 잘 버티고 있거든요 자 일단 올로주고 아, 아깝단 말이야. 자, 골또 넣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채웠을 거고요. 아, 저거 뭐가야 되는데? 위에 혼자, 개구리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셋, 넷, 아이고, 들어갑니다! 좋아! 박살났어요! 궁극기! 근데 이거 좀 힘들다, 우리. 우리 다 따로 있어, 지금. 아, 나잘 버티긴 하거든? 내가 지금? 굉장히 잘 버티긴 하거든? 주공 나이스 아 <웃음> 어, 우리 잘버텨도 좋긴 하거든 굉장히 어디가니 자지가 아이고 안죽지 뭔가 이상하지 아이고 피해봐 오. 좋습니다 아 굉장히 잘버텨요 아이고 주공 안죽지 뭔가 만먹구리가 안죽지 톡 나이스 <웃음> 아니 뭘 먹을라 그래 이 자식아 어뭐 할라 그래 안 되지 가위가 부기를 먹을라 그래 안돼이 자식아 자이 우리 든든한 또야지 어디 가니 죽어 우리 맘먹고리 떼지 간다 이 자식아 망난형이 죽어! <웃음> 아, 좋아, 죽지 않아. 킬 써고요. 자, 요거, 일단, 일단, 최대한 할수 있는 거다 해. 할수 있는 거다 해. 죽더라도 다 해. 해. 해. 나이즈나할수 있는 거 했어. 최대한, 시식이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고요.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어. 좋아. 우리 팀들이 다 해주긴 비워야 돼. 좋아. 자,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난영아 어디 가니? 자, 궁극기 발사. 하나, 꽝, 꽝, 꽝, 꽝. <웃음> 됐다. 나이스! <웃음> 잘 버텨 좋아 자 들어갑니다 활짝 어, 아잘 버텨 뭐야 이 돼지야 너무 귀여워 자 우리 푸크린을 혼내주실 원정대 구합니다 아니 안 죽어 왜안 죽어 얘 죽지 않는데요 뭐이 자식아 너무 웃기다 얘 조금 고통스럽긴 한데 초반엔 안 죽어요 너무 잘 버티는데 뭐지 얘 자 이번에 해본 멋먹구리아 너무 정말 튼튼하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